산업혁명과 더불어 18세기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주식시장의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주식시장은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식시장에는 분명히 상승으로 시작해서 하락으로 종결되는 수십 년에 걸친 주기가 있고, 그 새로운 주기가 2009년도에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주기 속에서 현재의 위치를 이해하고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아는 것이다. 쉬운 주식시장 전망에서는 2009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주기가 정점을 찍고 하락으로 마감하여 종결되는 2030년대 후반까지의 전망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시장 분석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모두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믿어서도 안 된다. 가끔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으니 투자에 참고할 만하다고 보는 게 적당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주식시장 전망은 투자자들에게 시장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해주고 특히 미국 다우 30지수에 대해서는 어느 것보다 강력한 분석들을 제공할 것이다. 쉬운 주식시장 전망에는 미국 다우 30지수와 한국 코스피 지수 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때때로 일본 니케이 225지수와 중국 상해종합지수 등도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새로운 주기에서 투자순위로는 다우 30 니케이 225 코스피 상해종합지수 순위 적당하다. 이 영상을 보기만 하면 초보자들조차도 전문가들 못지않게 시장 흐름을 잘 이해하고 전망할 수 있게 되니 반복 시청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바란다. 지난 주기는 1974년 상승을 시작하여 2000년 1차 정점과 2007년 2차 정점을 만들고 하락으로 2009년 종결되었다. 이번 주기는 2009년 상승을 시작하여 2035년 1차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정점과 종결 지점도 예측이 어렵지 않지만 너무 먼 이야기라 일부러 언급을 안 하였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의하면 전체 상승은 세번의 상승과 두번의 하락을 합쳐 모두 다섯 개의 파동으로 구분되는데 이에 따라 이 영상에서는 2009년부터 2035년까지의 전체 상승을 1부터 5까지 번호를 붙여 표시하고 있다. 여기서의 핵심은 해당 번호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인데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다. 우선 새로운 주기가 2009년 시작되었고 2035년 1차 정점에 이른다는 전망에 동의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영상을 보는 사람들만이라도 신뢰를 가져보길 바란다. 이제 영상을 살펴보자. 이 그림에서는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의 미국 다우 30 지수를 월간 단위의 봉 차트로 보여주고 있다. 만일 차트 위에 아무런 표시도 없고 밑에 그림도 없었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현재의 위치를 알수 있고 또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을까? 간단하고 사소해 보이는 몇 가지 표시와 아래 그림 덕분에 투자자들은 현재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고 2035년까지의 시장을 한눈에 쉽게 내다볼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2015년 5월과 2016년 2월 지점을 1,2로 구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알아내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노력이 소모되었다. 두 지점의 위치를 명확히 이해함에 따라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급상승이 나타난 이유를 알게 되었고 현재 우리가 급상승이 임박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영상을 보는 투자자들은 아래 그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2009년부터 2035년까지의 다우지수 모습을 가장 단순하게 표시한다면 하나의 직선으로 표시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우지수가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는 좋은 모습이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직선 안을 들여다보면 그림처럼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과정이 들어있고 또그 속에 작은 직선을 들여다보면 또다시 더 작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이러한 과정은 세부적으로 감에 따라 무한정 이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다. 월봉 차트에서 하나의 장대 양봉은 그 달에 시장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밀봉 차트로 들여다보면 오르는 날보다 내리는 날이 더 많았던 힘든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현재 우리는 2009년부터 2035년까지 이어지는 다섯 개로 나누어 볼수 있는 상승에서 2016년 2월부터 진행되는 세 번째 파동 속에 있다. 이제 다음 영상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아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자. 2016년 2월부터 시작된 붉은색으로 표시된 2에서 3에 이르는 과정에서 3지점은 대략 언제쯤일까? 사실 이 그림이 없었다면 현재 시점에서 5년 후 이상일 수도 있는 3지점을 예측한다는 것은 상승조차 할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2035년을 5지점으로 보고 2016년 2월 2일 지점이라고 알아냈기 때문에 3지점을 2029년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점을 예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2019년 6월 이후로 강력한 상승이 진행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고 본격적인 상승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2019년 6월에 시작된 강력한 상승 파동은 약 2년 반 정도 기간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2019년 7월을 주황색으로 표시된 작은 파동의 일지점으로 보기도 할 것이다. 얼핏 모양으로만 보면 그게 더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분석하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시장 전략가들의 속임수라고 볼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달에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6월 저점 아래로 내려가기는커녕 근처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증거이다. 그러나 만일 6월 저점 아래로 내려간다면 단기적인 예측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7월을 주황색 일 지점으로 인정할 것이다. 이제 다음 그림 다우지수 주봉을 보면서 다우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보자. 주봉 차트에서 날짜는 해당 주의 금요일로 표시된다. 일봉 차트에서 저점이 월요일이라도 주봉 차트에서는 금요일 날짜로 표시된다.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작된 2에서 3에 이르는 상승에서 3지점은 대략 2025년으로 예상된다고 하였고 2019년 6월 7일부터 시작된 상승이 약 2년 반 정도 진행된다고 보았으니 주황색 3지점은 대략 2021년 말이거나 2022년 초라고 예해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2019년 4월 26일 지점이, 세부파동 주황색 1 지점이라는 것과, 2019년 6월 7일 지점이 주황색 2 지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부파동 1, 2가 정해졌다면, 아무리 하락이 나타나봐야, 6월 7일 저점 아래로 내려가기는커녕, 근처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이다. 이 그림은 지난주 8월 2일 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번 주 이틀간이 하락으로 다우지수가 25,523까지 하락하기도 하였다. 7월 29일 고점 이후로 3주째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남은 것은 강력한 상승이 단기적으로 수개월간 지속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다. 그럼 이틀간의 폭락은 짧은 기간의 하락을 마무리하기 위함이면서 이후에 나타날 강력한 상승을 감추기 위한 속임수 하락으로 볼수 있다. 코스피지수 주기를 이야기할 때 우선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10년 사이클이다. 사실 10년 사이클은 코스피 지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 증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무척 유용한 수단이다. 1998년 한국 주식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미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 와의 동조와 경향이 늘어나면서 10년 사이클은 코스피지수를 분석하는데 쉽고 편리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1998년 9월부터 첫번째 10년 사이클을 시작하여 2007년 11월에 정점에 이르고 하락으로 2009년 3월에 종결되었다. 월 단위로 보면 10년 6개월이지만 연 단위로 보면 10년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두 번째 10년 사이클은 2009년 3월에 시작하여 2018년 1월 정점에 이르고 하락으로 현재 종결이 진행 중이다. 월 단위로 보면 10년 5개월이지만 연 단위로 보면 역시 10년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볼 수 있는데,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10년 사이클의 시작 지점들은 최저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작 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과 경험을 통해 얻어진 자신만의 심층적인 기준이다. 1998년 6월과 2008년 10월 저점은 차트상에서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진 외형적인 저점일 뿐이다. 지난 과정을 겪어본 투자자들이라면 이러한 저점들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든 하락이 끝났다고 안심할 수 있었을까? 실제로는 극심한 변동성과 하락의 두려움으로 수개월을 보내고 나서 1998년 9월과 2009년 3월에야 비로소 모든 하락이 끝났다고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역시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지만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실질적인 출발점은 모든 하락이 끝나 더 이상의 하락이 없는 1998년 9월과 2009년 3월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그러나 10년 사이클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차이점은 큰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시작 지점으로부터 9년째에 정점에 이르고 1 0년째에 하락으로 종결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두 번째 10년 사이클이 종결 마무리 단계에 있다. 월 단위로 보면 이미 기간이 완성되었거나 연장되더라도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만들어진 저점이 10년 사이클의 종결지점이라고 말하기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코스피 지수가 1600포인트 부근까지 내려가야 하지만 최소한으로는 2016년 2월 저점인 1817포인트 아래로는 내려가야 종결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코스피 지수가 1817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해서 10년 사이클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유용한 분석 도구이지만 신뢰성이 절반으로 하락하여 보조 수단으로 내려가는 것뿐이다. 이제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준비한 새로운 주기를 살펴보자. 코스피 지수는 1980년 시작하여 9년 후 1989년 1차 정점에 이르고 다시 9년 후 1998년의 하락으로 주기가 종결되었다. 여기서는 10년 사이클은 찾아볼 수 없고 18년 사이클을 추정해 볼수 있을 뿐이다. 즉 시작 지점으로부터 9년 후에 1차 정점에 이르고 다시 9년 후에 사이클이 종결되는 18년 사이클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한국 증시의 사주와 같은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보게 만든다. 아직 18년 사이클이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아래 그림처럼 진행된다면 10년 사이클을 대체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사이클에 나타난 패턴이 1998년부터 시작된 두 번째 사이클에도 나타났는지 살펴보니 우선 1998년에 시작하여 9년 후인 2007년 1차 정점에 이른 것을 알수 있다. 다음으로 다시 9년 후의 하락으로 주기가 종결되었는지 살펴보니 주기의 종결 지점으로 볼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2016년 2월 지점이다. 사실 이 지점은 2010년 이전부터 예상하고 있던 곳이었는데 2011년 2차 정점 이후에 하락이 아닌 횡보로 주기를 완성하였다는 것이 다를 뿐이었다. 즉 원래는 코스피지수 1600 아래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었는데 양호한 경제상황 덕분에 크게 하락 없이 기간을 완성한 것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은 이번에 2016년 2월 저점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란 가정하에 2029년까지의 전망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려간다고 해서 전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단기적인 전망의 오류로 이 지점이 2016년 2월 저점 아래에 있게 되는 기형적인 모양이 되는 것뿐이고 9년 후 2025년 에1차 정점에 이르고 다시 9년 후 2034년에 하락으로 종결된다는 전망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 전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위치가 하락의 마지막 국면에 있다는 것과 이번 하락이 마무리되면 수년간에 걸친 강력한 랠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영상 속의 그림이 다우지수 8월 2일과 코스피지수 8월 5일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8월 7일 현재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사이 다우지수와 코스피지수에서 각각 이틀간 연속적인 폭락이 있었는데 이를 미리 예상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후에 진행될 강력한 랠리에 집중하느라 그 전에 나타날 수 있는 단기적인 하락을 무시하고 지나쳤다. 엊그제처럼 다우지수가 70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 투자자들은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그래봐야 2.9% 하락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이전구 퍼센트 하락은 코스피 지수가 5 0 0이던 시절에 15포인트에도 못 미치는 하락이 아닌가. 투자자들에게 주는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단기적인 급등락은 중요한 전환점일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추세 상승이나 추세 하락의 과정에서는 급등락이 나타나기 어려운데 만일 나타난다면 짧은 기간의 하락이나 상승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시장을 단기간에 폭락시켜 투자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곧 추세 하락이 시작되니 투자자들에게 미리 대피하라고 시장 전략가들이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일까? 아니면 잔치상 차리는데 접근하지 못하도록 미리 겁을 주어 쫓아내려는 것일까? 중요한 순간에 투자자들은 길을 잃어서는 안 된다.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전체 흐름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현재의 위치를 알아내고 시장이 전개될 방향을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투자자들에게 는 다가오는 2020년대와 2030년대의 엄청난 호황에서 큰 보상이 주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